너무 쓸게 떠나지 마. 네. 아니, 제가 화가 슬슬 올라오겠는데요. <웃음> 그걸 왜 계속해서 한는 거죠? 영화, 영화, 영화. 그데 <웃음> <웃음> 뭔가 선생님이랑 하는 느낌이야. <웃음> United Fathers start 16 February every Thursday night at 10:30 on One.